오늘도 보수의 길을 묻는 시간입니다. 안뜰스 대표님부터 인사하실까요? 국민 여러분 하, 지금 잠이 옵니까? 잠이 오냐고요? 아이 갑자기야이 새끼 목청만 큰 새끼 아니야 야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이야 영감님 이번 선거마저 여당이 그? 이기면 이제 이 선거가 마지막 민주선거가 될 겁니다 어 그래? 그러면은 너는 다음 선거에 안 나올 거야? 에이, 다음 선거요. 이번에 안 되면 또 나와야지요. <웃음> 이 새끼, 이 실없는 새끼 아니야? 닥쳐 이 새끼야. 영감님, 보수가 2016년부터 계속 선거에서 졌습니다. 또 지면 다음에는 총통제가 올지 모릅니다. 사태를 아니하게. 무성의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부르셨습니까? 무성의를부르신것 같은데? 이 씹대끼야! 안 불렀어! 들어가! 아! <웃음> 이 미친새끼 형한테 뭐? 씹세... 하나 <웃음> 이거 정말... 아! 아! 어! 어! 아니... 누구야? 뭐 누가 날 때렸어? 나야 나미스박 어... 아, 어... 아, 아니... 카카 아왜 갑자기 끼어드십니까? 야, 지금 네가 이번에도 여당이 이기면 마지막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어? 1971년 대선에서 김대중 아저씨가 응? 어? 이번에도 박정희가 이기면 다음엔 선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아빠 맥이었던그 말. 응? 어? 지금 그 말을 패러디한 거냐고? 어? 어 아, 제가 안 했습니다. 어? 수가 했어요. 근데 왜절 때리십니까? 어, 네가 여기서 제일 만만하니까. 아! 아니 무성이 형님, 왜 저를 때리십니까? 아, 이 새끼. 야, 네가 육박근에 보고 나와서 멘트 치라고 했지. 이 새, 끼 너한테 더 맞아, 이 새. 끼나 간다. 하여간 영감님, 민주주의 이대로 끝내실 겁니까?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좀 빠지십시오. 언제까지 낄때안낄때 구분도 못 하시고, 오오또 때리시려고 하신다. 말로 좀 하시죠. 왜 자꾸, 오오또 때리시려고 하시네. 하... 채통 좀 지키시라!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누가 내동꼬를 어, 나야나, 전학견 손대면 푹 묵하고 꽂힐 것만 같은 그대 어때 내 매운 손맛이 우리 당원들께서 당대표인 내가 요즘 도대체 선거를 위해서 하는게 뭐가 있냐고 해서 내가 도수야권 서울시장 후보 1위 안뜰수 대표에게 똥침을 찔렀다 어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꽂았지 어 근데 안뜰수 대표 여덟개 손가락이 다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손가락에서 촉촉한 기운이 느껴질까? 아 어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잘못 먹어서 그런가? 아이씨! 발이 아이. <웃음> 미친 새끼들! 오늘도 지혜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속담을 들려줌으로써 저 고물차에게 나의 진면노를 보여줘야겠네. 어, 오늘 속담은 한번큰 충격을 받은 다음에 조그만 충격이 엿보이기만 해도 과민하게 반응한다 이런 뜻이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왕뚜껑 보고도 놀란다 아니 왕뚜껑은 또왜 나와 아좀 짜증 좀 그만 내라고 진짜를 알려주면 될거 아니야 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A컵이다 뭐라고? A컵? 아니 놀란 가슴이 그 가슴이야? 그 가슴은 어? 감정을 말하는 거 아니야 감정 어? 불화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슴 즉노 불화 상태의 가슴이라고 뭐? 노 불화? 노 불화? 어머머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개색드립을 이 늑다리비한테 미친 개자씨 아 이거 어디가서 신고하지? 정의당으로 신고하면 되나? What?